아이 아까 이크 노래 스테이크스이이스맞이크놀이스봐지크이스이크놀이가이크 놀이스테이크. 놀이스테이크. 놀이스이안 나. 중간에 데 오, 맞다. 오, 말한 거야. 말한 거야. 아 160대 기네 나. 나고나내기억으로 160대 기네 거기서 1 3 거기서 당기고 줄이고 했었던 거. 아 응. 아까 15였어 어. <웃음> <웃음> I'm d o i 지 g it. I'm d 2가 맞아 1 6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 m doing i m 어, uh, the 잘 prépar다, 잘 땅, 땅, 아, 따따따따따서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5따따5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제일 따야따따따따따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라라 만이불안던거서 하지 아아 너나 이거 하나로 이렇게 재밌거든요. 재밌었다.